제가 지난번 건담에 이어서 또 새로운 프라모델을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만들 아이는 여자친구랑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 프라모델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프라모델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... 그러면 되죠 뭐... <웃음> 네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요? 네! 자. 리락쿠마라는건데요 이게 뜻이 릴렉스의 네, 그 리락인거 같요 쿠마는 일본어인데 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되게 이렇게 엎어져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이 뜻인거 같아요 네이건 어, 너무 TMI인거 같고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짜잔 자, 구성품을 봐볼까요? 이게 머리인 것 같고, 이거는 뭐 팔다리인가? 이것도 팔다리인 것 같고, 이게 몸통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게 여기, 이거에 나온 그 병아리인 것 같아요. 이 친구가. 아 완성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,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. 좀 이따 우리 같이 붙여요. 음,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. 일단은 한번 설명서를 봐야지 알것 같지만 네. 구성품은 이렇고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. 시작을 해 봅시다. 병아리랑 공을봤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병아리가 되게 만들기가 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병아리로 자신감을 조금 키우고 그다음에 그 자신감으로 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제. 니퍼랑 해 갖고 위에다가, 음, 여기다가, V. 7 V. 7어디지지여분 V. V. 어 어디 있게요? V. V. V. V. V. V. V. V. V. V. V. V. 왜 꽂는지 모르겠지만 왜안들어가지 하고 아흥 어? 잠깐만. 오케이. 예쁘게 다듬어야지응응 응. 들어가 됐다 응. 아 귀여워 음. 어? 이게 왜 제대로 안 끼워질까요? 꽉 어, 끼워지지가 않네 일단 병아리 완성됐어요. 흥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네, 나는 이 친구가 완성이 됐어요. 네. 나중에 제가 본드로 붙일게요. 일단 한 마리 완성. 흥 <웃음> 귀엽죠? 짜잔. 이제. 공인형을한번 해봅시다 미라쿠마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려요 눈, 코그리귀짠 열린입이 귀여우니까 열린입으로 할게요 야, 귀여워 짠! 얼굴 완성 이제 이거를 조각조각 다 해봤고요 이제 하체만 하면 돼요 머리통이 귀여워 다음에 사면 완성 귀엽죠 안치자 <웃음> 역시 네 완성했어요 이게 서지를 않아요 미라쿠마라 그런지 이거밖에 안될것 같아요. 이거나. 아무튼 완성. 수고하셨습니다. 이번에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은 이거 보내 드리거든요. 이 친구랑. 비록 제가 이번에 조금 못 만들었지만 막 이게 막 이렇게 빠져버리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. 네. 버리지 말고요. 네. 안녕. <웃음>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